대박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 경력은 일천한 편이지만 나름 원칙과 철저한 위험관리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주식을 사거나 파생을 하는 분들 중에 수익에 눈이 어두워서 지나친 베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풀미수 몰빵 질러서 짧은 시간에 몇배 튀게 먹으면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단순하게 주식이 오르고 내릴 확률이 50%. 반반이라 해도 10번 연속 이익을 낼 확률은 1024분의 1입니다. 0.097%네요. 따라서 항상 이를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미리 손절매를 얼마나 할 것인가 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얼마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총 원금의 2%에서 6.6%가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1만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100만원씩 쪽에서 사면 산 주식이 15-20% 에서 떨어졌을 때손절매에도 전체 금액의 2%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조금씩 짊어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손절 안하다가 80-90% 에서 날려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어느정도 위험을 짊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가지 조사 결과가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 조한 기녀드라는 박사는 투자가들을 모아서 모의 투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후에 알아보니 욕심의 눈이 어두워 원금에서 25%씩 위험을 감수해가며 투자한 사람들은 100% 깡통찾고 2%에서 6.6%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수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마켓 위자드인가 그책에서도 크게 성공한 투자가들은 모두 2%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찔끔찔끔 투자해서 대박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20% 이상씩만 매년 수익을 거둬도 수 3년 누적되면 엄청나집니다. 워런 버핏 같은 거부가 될수 있어요. 저는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가격만 보는 추세 추종자입니다각 종목당 총 원금의 10% 정도씩만 차트 보고 오르는 주식 아무거나 골라 7에서 8종목 매수하고 10에서 15% 떨어지는 건 바로 손절매해 버리고 오르는 건 계속 추가 매수합니다. 매도 시점은 40% 이상 이익 보기 전까진 가만 놔두고 40% 이상 이익 봤을 때 추가 매수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시점에서 전체 이익량이 절반으로 꺾이면 분할 매도합니다. 즉 추세 타면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단순한 전략이에요. 단지 위험관리만 철저히 할뿐 그래서 상승장에 주로 현불를 하고 하락장에는 공매도나 선물, 옵션으로 추세를 탑니다. 주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일주일에 20분도 안됩니다. 매일 종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뭘 사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의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그래프가 오르는 종목들을 추리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7,420원일 때 사서 35,000원일 때 팔아 수익을 봤었고, 46,000원인가, 고점 찍고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고 팔았습니다. 물론 한 종목의 전체 원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 원금 대비 이익은 100%였습니다. 우리는 몇개 골라 잡은 종목 중 하나가 360% 이익 나는 덕분에, 전체 원금의 200%를 이익 봤습니다. 물론 더 추가 매수하고 싶지만 살 돈이 없어서 관망 중입니다. 지금 이익 본 금액이 80%로 줄어들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시작해서 총이익이 반절이 되는 순간 손 떨고 나올 생각입니다. 옵션도 똑같은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옵션은 변동폭이 너무 크고 주식처럼 손절이 힘들므로 아예 몽땅 일을 생각으로 매수를 하되 매수 금액이 전체 원금의 5%가 넘지 않습니다. 저번 달에 소심하게 원금의 2%만 콜옵션 매수해서 만기까지 놔뒀더니 투자금 대비 3배의 수익이 나더군요. 이런 식으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철저하게 살아남자는 주의로 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펀더멘털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하며 스트레스 안 받아들고 인생을 즐겁게 즐기면서 투자를 할수 있어서 더 좋네요. 주식 경력도 얼마 안 되는 주제에 아는 척한다고 느끼신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손해보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한 자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더큰 리스크를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품게 되는 착각은 자신이 수익을 볼 확률이 50%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매수하기만 하면 주식이 바로 상승해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달러의 수익을 목표로 접고 이 달러로 손실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투자자의 회상에서 나왔던 글귀가 생각나서 아는 대로 끄적여 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정말 큰 기회들을 부여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상승에서 소외되었음을 과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도 여러가지 이유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판단을 지속하기도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갈 때는 큰 수익이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을 모두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무의식 속에 느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지 저 같은 소인을 여전히 대박의 심리에 눈이 멀어 한종목에 몰빵을 하고 상승을 바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주식을 산 다음 오늘이 조정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소망하고 상승의 첫째 날이기를 소망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나지 않나 봅니다. 하늘이 제 마음을 아시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고 벌 주시나 봅니다. 시장은 저같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수익을 쉽게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기 위해선 짧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종목이 그렇게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머리로 생각했고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면 현재 시장의 상승과 내 종목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짧은 시간동안을 뒤돌아보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관조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도 수익을 보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릴 때가 상대적으로 손실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수익을 본다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실력을 겸비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심리에 흔들려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면서 부하 내동하는 매매를 하는 거에 비하면 적어도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리켜 생각해보면 제가 참으로 어리석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이 그렇게 기회를 줄때 참으로 많은 안락한 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의자에 진득하게 앉아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느끼며 어리석음의 무지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7에서 8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악성 채권에 법원에서 날라왔던 수많은 채무 관련 서류되 그렇게 악성 신용 불량으로 5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소주병을 들고 강가에 나가 우울함과 자괴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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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악몽 같던 시절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한인간의 변명거리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업시절 하루 일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업시절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으로 전업을 하시거나 혹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시절 하루 일과는 월화수목금 매일 같았던 것 같습니다.